이곳은 어, 저희 주말주택 옆에 있는 주말떡밭에 부추를 심어둔 곳에 지금 부추가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. 얼마 전에 이렇게 부추가 꽃을 피워줬어요. 근 부추가 꽃을 피면 은 바로 그 뒤로 더이상 수확해서 먹지 못하고 어, 시들어버리더라고요. 해서 꽃이 다 피어나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다 잘라주었어요. 저의 목적은 무시를 뭐 받는 게 아니라 이 부추, 입줄기를 먹는 거라서 다 잘랐더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번 장마 때부터 해서 계속 비가 여름 동안 많이 내려서 부추들이 자르면 다시 나고 자르면 다시 나고 했는데 더이상 못 먹을 줄 아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 자라주고 있습니다. 아마 서리 내리기 전까지는 한번더 베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희 텃밭의 부추들은 아직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